네. 우리가 해병대 캠프를 통해서 네. 진드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. 네 아버지. 이 녀석아. 군나는 광이 잘라야지 이 녀석아. 아유, 먼지가 이렇게 많냐. 죄송합니다. 이리, 이리, 이리. 자뭔지가 이렇게 많아요. 아왜 이렇게 닦는 게 시원찮아. <웃음> 아 이거 구두 몇년 닦았어. 10년 닦았는데. 아니 10년 닦은 게 이거밖에 못 닦고 좀 지대로 닦아봐. 심각으로 제가 내 팩팩. 아이 짐을 여기 했다얼마야 얼마. 5천만야네 여기있어 여기있어. 아 진짜. 아유. 아유, 아버지 그돈 뭐예요. <웃음> 네 용도냐 이녀 나. 아 아이고 근데 조교는 왜안 오는거야? 그래. 아이고, 아이고 불길이 급하다 어? 방좀봐아방좀봐예예예예예예급그 불숲에서 그 불숲에서 아, 이렇게 구별을로 기회만 오류해가지고아이급해도 그렇지 그럼 어디다 불길을 봐? 여기다 보시면 되죠 굴들은 <웃음> 수분을 원하니까요 <웃음> 아이고 그나저나 말이에요 훈련장이 어디예요아 훈련장은 예. 저쪽으로가시면 응. 개울가가 있는데 응. 그 개울가에 벌챙이한 응. 마리 구별까? 디따가 또뭐하는거예요 이성 유치원 선생님 같네 아이 전시리려 제발 긴장 좀 하자 자자자자 지금부터 정신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3회 배수는 절대 대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? 예,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<웃음> 도대체 누굽니까? <웃음> 다시 자료번호 하나 둘셋 <웃음> 도저히 못참겠습니다 <웃음> 열정 씨. 차렷! 열차 열차 열차 칙칙! 폭폭 오리! 깨깨 고릴라! 장난합니까? <웃음> <웃음> 앉아! 일어서! 앉아! 일어서! 자동! 앉아! 일어서! 앉아! 일어서! 앉아! <웃음> 일어서! 힘듭니까? 네! 네. 힘듭니다! <웃음> 네. 여러분의 열정에 제가 땀이 납니다 <웃음> 자 다음은 줄타기 훈련입니다 방영열 뵈미! 줄타기 실시! 자리라! 자리라! 조심해, 조심해. 아! 지금 뭐 합니까? 타자 능내는데요 아, 잘한다, 그렇지. 아 자. 아 가자, 치타. 어, 어, 어, 어. 어. 어. 어. 어. 아, 지금 뭐, <웃음> 아니, 뭐 하는 거야? 속시하려 제발. 긴장 좀. <웃음> 가자! 아니, 가 돈을 얼마나 내고 왔는데 해명때흔원님왜 있다, 야. 왜 있다, 이라고! 메야 난정아, 우린 한정이 사약 부탁해요. 네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? 뒤에 계실 겁니다. 확실합니까? 예, 확실합니다.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 확실합니다. 그리형그 이름 불러보세요. 아버지. 저 미라이 녀석아요이 녀석아. 고생이 많죠, 녀석아. No, 아버지, 이거 뭐예요? 도덕이다. 도덕, 네, 한현민군. 스스하게 우정의 무대 같네. 응. 정시차려, 제발 긴장해, 허자. 아, 자, 자 지금부터는 점심시간입니다. 아유, 자, 주사병, 음. 주사병. 어, 어. 예. 예. 예. 어, 차례대로 줄 서세요. 예. 예. 시작합니다 이제. 예. 예. 디비디비 딥, 딥, 딥, 디비디비 딥, 디비디비 딥. 뭔냐? 밥을 줘야 될거 아니야. 아이. 자, 예, 자, 그러면. 그래. 아 밥을 더 줘야지 이거 먹고 어떻게 운전을 해? 더 줘. 이게 정량이야 이 자식아. 아, 뭐? 정량이라니까. 매일. 리다 물라 다 물라. 게임의 다 주지밥 먹길 원하느냐난정아 우리 난정이 컵라면 부탁해. 컵라면 좋아하고 먹지 말만 해. 아 자식들. 그럼 지사병 어디 가서 뒤에 있을 겁니다. 그 일은 불러보세요. 지사병. 아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러버이준비트치으로 <주변은> 출발. <웃음> <웃음>